아, 저 이거밖에 못친것 같은데. 아, <웃음> 어나 <웃음> 다음 곡 어떤 거예요? <웃음> 여기까지도 되나요? 그거 제가 정말 오래전에 쳐서 될지 모르겠는데 앞부분 제가 <웃음> <웃음> 2019년에 독주회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곡은 어떻게 아시지? Thank o u